이 나오, 홀전자 수가 2가 나오는 거는 탄소밖에 없어요, 유일하게. 음. 근데 탄소가 지금 2.1이래요. 그리고 지금 0이랑 1이 있는데, 음. 그냥 요거, 뭐야, 어, 홀전자 수 나오는 개수? 홀전자 수 개수? 그거를 하면은, 음. 여기가 원자예요. 그냥 2주기 그것만 쓰면, 여긴 홀전자 수면, 이백, 삼, 칠, 상 쁘, 네, 나. 이렇게만 딱 쓰면은 지금 음. 여기는 홀딩나 수가 하나고, 여기는 영 개고, 여기는 하나고, 두 개고, 세 개고, 영 개고, 아니 영 개랜다. 두 개. 응? 음? 얘가 산소는 두 개. 응, 응, 너무 약간 조금 멀리서. 그 다음에 음. 여기는 세 개, 여기는 두 개. 다음에 하나, 야, 뭐 나트륨 있었어.